안녕하세요 페이스란 소외과 원장 이진수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죽지 않을 만큼 깎아주세요 혹은 우리 이제 턱에 신경선이 있는데 신경선 밑으로 다 잘라주세요 이런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제가 자주 듣기도 하고요 어, 효과를 많이 보려면 많이 잘라야 한다고 라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일반인의 시각이라고 저도 뭐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 안면육각수술에서 생기는 문제의 상당수는 너무 많이 깎아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사각 흔히 말한 사각턱 수술 어, 턱의 관계된 안면 윤곽 수술은 어, 뼈를 잘라서 효과를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드러진 골격을 줄이는데요 뼈를 잘랐을 때그 자른 부분에 어, 이 연부조직, 살이 반응을 해야지만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부에 반응이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건데요 이 피부에 반응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결국은 탄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특히 탄력이 많이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뼈를 많이 자르면 그 자른 부분에 살이 다 달라붙지 못하고 늘어진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많이 깎거나 신경선 밑으로 다 자르게 되면 필이 턱선이 울퉁불퉁해지면서 늘어진 모양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